자 저는 인천 파라데이스 시티에서 개최 어, 중인 몬스터 짐 프로전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놓칠 수가 없어서 또 제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준님 어, 진짜 오랜만이다. 오, 오랜만이다 와 진짜 오랜만인데 지 지내셨습니까? 아, 네, 똑같이 그냥 열심히 현생 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지금 어떻게, 어떤 떻게어 종목을 지금 출전 중이에요? 저 클래식 피지크 음, 클래식? 네, 지금 시상을 기다리고 있고 아. 이번에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좀 혹시? 어, 일단은 다이어트를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 아무래도... 6개월이나 했어요? 네, 네 제가 1월부터 해서 3월 대회 하나 뛰고 그다음에 5월 대회 뛰고 제가 그 과정 2월인데 사실 맛있는 거로 먹고 싶어요 아, 지금 음. 얼른 먹고 싶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피자입니다 바로 오늘 가서 피자 먹방 하겠습니다 <웃음> 아, 네. 아 그때도 피자 드셨어요 맞아요, 사실 나랑. 잘 먹었습니다 어.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알기로는 하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인 네. 것 같은데 와 근데 진짜 이렇게 갈라지는구나 어 이게 <웃음> 와, 이게 진짜 죽인다. 아, 내가 하체 사진 맨날 봐요. 하체, 하체만 자신 있어, 사 아, 하체 찍어서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네. 와, 아, 너나 너무 반갑네. 네. 이게 어. 지금 몇년 만이야. 네. 이렇게 귀한 분을 만나실, 만날 줄은 상상도 어. 못 했네. 정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하이. 진짜. 수승장구 하는. 나한테. 진짜 반갑네요. 네. 보디빌딩도 성공을 하겠습니다. <웃음> 진짜 뒤질 것 같은데? 다 <웃음> 반갑습니다. 아, 아 진짜. 네, 아, 시상식을 봤는데, 아, 이게 진짜 좀. 아좀재수럽네 <웃음> 아, 그래도 나는 이게 지금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3입니다 149번 김승현 선수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3입니다 156번 최은총 선수 축하드립니다 하나 둘셋 제가 총총님은 초면인데 네. 영상이 맨날 떴어요. 아이고, 뭐, 아 승현 선생님이랑 <웃음> 맨날도 어디 돌아다니시더만 아, 맞아요, 맞아요. 바닷가도 가가 가지고 입수도 하시고 어. 대게 나가고 맨날 어떤 사이세요? <웃음> 그냥 아이고 운동하는 형제, 형제. 아 형님, 미쳐버려. 운동할 사이라니더더 깊은 사이는 아니잖아. 아, 네 에이, 이거 준비하면서 이거 이건 진짜 너무 힘들었다. 아, 저는 이제 대회를 이제 5년 동안 지금 9개월씩 계속 시즌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5개월 5년 차 지금 5년 차인데. 5년 차인데 네. 9개월 시즌 가지고 3개월 하고, 네. 네, 3개월 다가 다시 또 9개월 시즌. 그다지 막 힘든 건 없어요. 그러게 다이어트가, 다이어트가 막 힘든 건 없는데 네. 생활이네.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그거를 계속. 건지 때문에 여자가 이제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대리 <웃음> 제일, <웃음> 제일, 제일 힘들어 건 여자친구다. 예. 아안함 미안함, 미안함. 미안함, 미안함. 진짜 저렇게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음, 그렇죠. 잘해줘요. 네, 아, 이 네. 아, 친구. 이거 좋아요. 아, 이거 항상 매달 다 주고. 있어요. 아, 진짜 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 요1등 <웃음> 아니면 받고 <갖고> 오지 말라. <웃음> 요새는 이제 물리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돈을 <웃음> 많이 나가면 기억이 되게 많이. 아, 아 그래요? 네, 네, 이번 시즌 한. 재배를 이한 두세 달 동안 쭉 나가면서. 대회 출전 비용으로만 200만 원 정도 썼어요. 아 이게 진짜 청갑이, 청갑이 숙소까지 다 하고 하거근데 숙소 비용이 네. 아.. 네. 음, 그런 것들이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드셨다. 그렇죠. 다이어트 이런 건 워낙 오라 하셔가지고 이제 잘 번연해 것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이제 인터뷰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 좀 많이 미래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요. 음. 대한 보디빌딩 협회로 다시 좀 복귀를 해서 또 시합을 떠볼까도 생각 드리고 대모협은 그래도 그, 나, 그 물론 높진 않지만 연봉이라도 이렇게 좀 어, 그렇죠. 나오지,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대구 음. 소속 실업팀에 그 그렇죠. 들어가고 네. 네. 제가 봤을 땐 그래도 계속 긴장감이 있는 게보여가지고 전혀 긴장 안 했어요. 왜냐면 알았어요, 순위를. 대충. <웃음> 진짜요? 왜냐면 이제 아 이게 딱어디선야에 따라 순위가 대충 예, 예, 예, 예, 나와요. 네, 아 그게 아 대기실에서 선수끼리 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아 견적 아, 아, 아, 나와요? 1등 네. 하겠다. 아 그래서 딱 나오죠. 재미 없네. 아 <웃음> 어, 오랜만입니다.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웃음> 나 네. 진짜 유진님이랑 운동하고 나서 처음으로 광배 통증 느꼈거든요. 나 쌌어요. 아 오늘 이번에 몸못 엄청 많이 좋으셨던데? 디저야 뒤져 제가 지금 일부러 아, 안 입고 왔는데 쫄려서. <웃음> 내가 프로에서 유일하게 하는 몇 단데는 굉장히 중요한 인맥 이용승. How are you doing? <웃음> 하이파이. 진짜. <웃음> 진짜 명품이긴 하다. 감사합니다. 아직 그스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아직 안 하고 펌핑 근데... 안 했는데 네. 지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제일 힘든 거요? 아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아 지금 네. 빨리 네, 뭔가 너무, 하고 싶구나. 네, 너무 너무 경주마가 앞에 딱 막아놓은 느낌이에요아 진짜? 네, 지금 약간 계속 다리 이러고. <웃음> <있어요>. 세이노스. <웃음> <야>. <웃음> <웃음> 와 그때 봤던 거랑 원전 그냥 드라이저네 완전 음. 오지고 됐어요. 오징어. 아, 그러니까 그만큼, 아, 그만큼 다이트 어잘 됐다. 컨디션은 정말 좀 역대급으로 매우. 역대급으로 네, 와왔었습니다 진짜. 예상은 막 가겠다. 아근데아 너무 쟁쟁해가지고아 진짜? 자 오늘 컨디션 어떠십시, 어떠십니까? 오늘 일단 뭐 준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음. 좀 기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체형적으로 일단 제가 원래 바디빌딩을 목적으로 해서 하체랑 이런 데를 많이 하다가 음. 피지 이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상체 부족한 부분,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 보완하려고 노력은 좀더 하고 있습니다 음. 아, 안녕하세요 우리 네. 조정현씨입니다 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오늘 좋습니다 좋은데 네. 어, 외국 선수들이 많이 좋은 것 같아서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중국 음식 아 중국 음식 좋아해요? 어떤 거? 음... 싹다 그냥 코스로다가 <웃음> 아... 오늘 컨디션 어떠십니까? 일단 운동을 매일 아, 한 25년 이상 해왔기 때문에 네. 제 생각보다는 안 좋은데 네. 일단 열심히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 다른 선수님과 다르게 굉장히 여유가 있으시네 굉장히 이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네. <웃음> 그 수첩 끝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선생님은좀 많이 마시죠. 아 물? 어 네. 아, 다른 데는 막 그냥 중국집 먹고 싶고 아, 코스로다가. 네, 네, 네. 보디빌딩의 꽃은 무제한급이거든요. 헤비급. 네. 네, 네. 그렇죠. 네, 100, 100kg가 넘어가는 네.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어, 이 운동에만 좀 집중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 이.. 이게안 되거든요. 음... 그래서 좀 많이 많은 분들이 좀으면 좋겠다. 좀, 네. 반갑습니다. 아, 아, 너무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우리 그때 모텔에서 봤는데. 그렇죠. 추했어? 9월 경기를 위해 이전에 한번 어떻게 이렇게 네, 좀.. 렇 미리 아 네, 미리? 네. 아 운동할 때, 이렇게 준비할 때, 대회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음식 이제 좋아하시는구나 드시는 거네 이것도 좋아하시는 거 같고 아,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이렇게 지금 후배들 때다 아, 아, 보고 있는데 다 진짜 프로전은 다한끗 한 차이라서 음, 맞아 맞아 내가 다 보니까 다 멋있더라고요 다 멋있어서 네. 아, 그래도 이 선수는 오늘 컨디션만큼은 괜찮다 저기, 저 중국에서 온 선수가 몸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어, 지금 오시는 분? 네, 네. 어. 그 다음에 조정현 선수, 김민수 선수. 제가 어. 예상대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 이제 오늘 프로카드 따신 분도 좋더라고요. 어. 이렇게 4파죠. 와, 오늘 프로카드 칸 사람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몰랐는데 여기 룰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옛날에 김성환 형님도 그랬잖아. 성환 형님도 그의 벤커버인가 거기서. 어,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구나. 돌리고 싶다고 말씀하 같습니다. 아, 저박재훈 선수라고 하고요. <웃음> 네, 지금 대회를 끝나고 나온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정신이 막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거를 이렇게 누르시더라고요. 누구 생각나서 그렇게 뭐 그냥 했어가 예, 훈련을 해왔던 모든 과정들이 생각이 났고요. 음. 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순간 좀 걱정을 아자 경험상 한번 왔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극 받아가고 경험 받아가고 이제 경기가 막 끝나가지고 지금 되게 어수선한데 어, 저희는 이제 빨리 가서 운동과 또 식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주시고 오로바